도대체 이 말이 안 되는 자, 김어준의 이름 앞에 누가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것입니까? 누굽니까? TV나 라디오처럼 전파를 타고 전달되는 언론 매체들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송 프로의 진행자가 특정한 식품을 판매하는 A사와 B사 중에서 방송에서 대놓고 A회사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고 B회사의 제품 품질이 더 좋다고 말한다면 A사의 경우 방송진행자의 한마디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회사들의 이익과 손해보다도 해당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들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진행자가 칭찬한 B사 제품이 오히려 건강에 유해한 암유발물질이라도 들어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여파는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방송을 믿고 비사제품을 사서 먹은 사람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식품을 잘못 복용하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식품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이슈나 정치관련 뉴스를 다루고 평가하는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먹는 식품이 아니라서 조금 안 좋은 질의 뉴스를 제공해서 들려주더라도 조금은 왜곡되거나 조작된 내용의 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특정 정치적 사안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주장을 하는 패널을 출연시켜서 객관적 팩트들을 비틀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을 속인다면 나빠져봤자 최소한 정신건강일 테니까 정신건강 나빠진다고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정치란 그리고 정치적 행위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자 한 나라의 미래를 변화하게 하는 청사진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할 때 정치적 이슈를 왜곡 없이 다루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형평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방송이 잘못된 정치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시청자인 국민들은 잘못된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투표는 잘못된 인물을 뽑게 되고 그 잘못된 인물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두운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면 국가가 망하고 국민들이 거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베네수엘라의 예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서 정치적인 왜곡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사실 조작은 이 나라와 이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접먹는 악중의 악이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방송인 아무개라는 식으로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이름 앞에 걸려면 그는 최소한 공정과 형평 그리고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방송인 김호준씨 뉴스에 김호준이 언급될 때마다 김호준의 이름 앞에 방송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혹시 이 사람에게 방송인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방송에 앞서서 김철의 시사의 달을 열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쪽에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반드시 김어준이 나서서 사실을 비틀고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된 것입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김어준은 수입 소고기가 광우병을 유발한다면서 가전 선동질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자신은 김용민 주진우 등 낙곰수 멤버들과 함께 2012년 6월 광우병의 본고장이라 할수 있는 영국에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소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이 짓을 벌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알고보면 내로남불의 시조는 조국이 아니라 바로 김어준이었던 것입니다. 2016년에 김어준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한 모략과 조작, 사실이 아닌 음모론으로 대중을 선동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고위 침몰서를 주장하고 이 황당한 주장을 담은 내용을 영화로까지 제작해서 4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챙겼습니다. 결국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인간은 아니면 말고입니다. 국민을 실컷 우롱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이용수 할머니가 당시 민주당 의원 윤미향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한 성금과 국가보조금을 윤미향이 모조리 착복해왔다는 폭로를 했을 때 김어준 이인간은 누구를 두드렸을까요 약자인 위안부 할머니일까요 위안부 할머니 삥 뜯어서 소고기 사먹은 윤미향이었을까요 모든 국민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김호준은 달랐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개입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글을 써주고 뒤에서 할머니를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문 초안을 썼느라고 그 서투르게 쓴 회견문 초안을 공개해서 김호준의 주둥이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이 인간이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과를 할 리가 있습니까 원래가 양심이 없는 인간은 사과라는 것도 안 하는 법입니다. 이 인간의 괴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윤미향이 할머니들 삥 뜯어 먹은 줄 뻔히 알면서도 단지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을 위해서라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일단 조작질을 하고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통이 나더라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이유도 추정컨대 이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누가 속으래 속은 니들이 잘못이지 2018년 2월 당시 사회적으로 미투가 큰 뉴스가 되던 시기에 김호준은 예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조만간 미투가 또 일어날 것이다. 이 미투들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하에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벌이는 짓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리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후 2020년 4월 23일 오거돈 당시 민주당 부산시장이 여비서 추행한 것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여비서 밑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사건은 유독 좌파 민주당 운동권 출신의 인사들에게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에서 이런 미투가 계속 일어나왔다는 점에서 김호준의 예언의 일부는 맞긴 맞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나 이 미투들이 김호준의 말처럼 공작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비서들을 매수해서 억지로 미투라도 시켰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역시나 음모론자 김호준 답습니다 늘 하는 짓이 그 수준과 그 범위를 넘지를 못합니다 했다면은 뭐 했다면 조작 했다면 사실 왜곡이었지 다른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딱 생긴 그대로 놀고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의 음모론적 발언들은 끝이 없습니다. 2020년 4월경 n번방 사건을 두고도 정치공작 냄새가 난다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했었습니다. 누가 음모론자 아니랄까봐 사건마다 음모론입니다. 윤미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정치적인 논리로 누군가 자기네 편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쉴드 치는 것에만 올인하는 모습 그 이상을 할줄 모르는 사람, 이것이 김어준의 실체입니다.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자신의 프로 뉴스공장에 출연시켜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터무니없는 거짓 조작에 대한 역풍이 불었고 당시 민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에 대해서도 듣보잡 제보자들을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에서도 역시 생태탕집 페라가모와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1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인데도 오세훈 시장의 페라가모 구두라는 구체적인 브랜드 이름까지 기억해낸 생태탕 식당의 천재 아들을 출연시켜서 사람들에게 팩트처럼 느껴지게끔 조작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줄리라 주장하는 인간들을 출연시킬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20여년도 지난 과거의 일을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까지도 모두 기억해내는 천재 할아버지 를 등장시켰습니다. 페라가모처럼 특정 날짜와 시간들을 정밀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실처럼 팩트처럼 느껴지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준을 잘 관찰해보면 이 인간이 특정한 가짜뉴스를 만들 때그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하려고 할때 자주 쓰는 수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를 볼 때마다 세상을 꼭 저렇게 더럽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8월 27일 김호준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하는 인터뷰 를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좌파운동권 세력의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탄압받고 있어 우리는 깨끗한데 저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어 이런 신호를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조민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면서 조민을 위한 노래라고 특정 가수의 노래를 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김호준이 조국에게 눈도장이라도 확실하게 찍으려는 것처럼 뭔가 이례적인 주접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후 방송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판결을 내렸을 때인데 이 판결이 단순히 대학 봉사 상장의 위조 한 가지만으로 결정된 판결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켰습니다.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7가지 이상의 죄목으로 결정된 판결이라는 것은 보도에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어준 이 사람 방송인 맞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른바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게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구조 공정성에 관한 조항 제10조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에 관한 조항 제13조 대담프로그램 등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입니다. 김어준 그의 팩트조작과 대중선동적인 언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의 불공정과 형평성을 잃은 방송행태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자면 하룻밤을 지새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안되는 자 김어준의 이름 앞에 누가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준 것입니까 누굽니까 혹시 민주당의 문재인 아닙니까 광호병 선동으로 좌파운동권 세상을 앞당기게 한공 세월호 조작으로 박근혜 정부 에게서 대중을 등 돌리게 한공 국민을 선동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공늘 민주당 좌파운동권의 편에서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해준 공 이러한 좌파들에 대한 협격한 공으로 늘 부족했던 공식적인 직함, 딴지일보, 자칭 총수 말고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송 한 편당 200만 원, 매주 1천만 원, 매달 4천만 원 1년으로 따지면 5억여 원의 돈을 벌도록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의 질긴 생명도 이제 황혼에 다다랐습니다. 조만간 그 숨을 거두게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의 텃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 을 치려도 서울시의회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김어준은 끝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판에서 국민의힘 판으로 뒤집어지는 순간 이 조작군 음모군의 방송생명도 그 숨통이 끊기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도 좌파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호시탐탐 윤석열 정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중선동과 조작질을 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틈만 보이면 또 김호준이 나서서 촛불을 들도록 온갖 거짓 조작을 동원해서 국민을 선동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이미 한번 해본 도둑질에 맛을 들였으니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자에게 더 이상 공중파를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그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가 끝난 후 불과 몇 개월 이내에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어있던 방송인 김어준에서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떼내고 새로운 타이틀을 붙여줘야 합니다. 방송인 김어준이 아니고 원래 김어준다운 이름을 되찾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국민 우롱자 김어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